자 먼저 컴퓨터를 일단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주고요. 그리고 인터넷에서 구글에서 검색하니까 나오네요. 윈도우 5 1 구어박스 콘솔을 시작했어요. 터메 어 업그레이드 부터 먼저 하고 있습니다. 기본 세팅만 이해해도 될것 같아요. 여기 다 안내가 되어있네요 버튼 변호에 이렇다 안내가 되어있어요. 제가 프리미어를 주로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아니어가지고 들어가 봐요. 야 길이니까 이렇게 가 아주 미세한 조절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어, 이거는 확대축고 학대추. 확대축소도 이렇게 마음껏 할 수가 있고 보면은 방강한 것들이네요. 이거는 빠 조절하는 빠. 간단한 영상이라 이만 마칠게요. 그럼 안녕.